지난주에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바나바의 헌신과 아주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거대한 구성 역사 안에서 당대의 시대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획시기적인 시기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피라 부부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만 자기들의 것을 팔고 나서 보니까 탐심이 나서 허용과 위선의 열매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들은 그러한 그릇된 꾸밈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심을 받아 죽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구속사안에서 특별한 케이스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는 일이 아간 같은 게 이따가도 보겠지만 아간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이제 비 뽑아가지고 결과가 나서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때 이제 모형적인 역사 속에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만유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안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스려가시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 이런 일이 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 완전하고 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데 이제 불순한 동기를 가진 내용들이 교회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 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일이 구, 구약에서 여리고 성이 멸망한 뒤에 돈과 옷을 훔쳤던 아간의 사건과 흡사하다고 어, 봅니다. 획시기적인 구속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아상을 위해 부정직하게 공동체 교회의 속임수를 베풀고 그 승리의 교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이제 다 승리하시고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어,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본문초두에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나바의 헌신과는 아주 대조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이 있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위협을 직면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획시기적인 시기를 당하고 있다는 큰 인식 가운데에서 구부로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사적인 행보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웃음> 반대 그 접속사가 붙은 거죠. 당신은 역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산업의 일에 충실하고자 그저 상업을 하고 농업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순절 역사의 영향권에 있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순일하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는데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그 일의 핵심적인 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만 흉내 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심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공생의 기간 중에 계실 때에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죠. 어 누군 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토를 따라가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주님 앞에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좀 있다가 온다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온다고. 뭐좀 집안일 좀 정리 좀 하고 온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이 그, 그런 걸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획시기적인 때에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죄 백성으로서 흉내를 내고 나온다면 이거는 아주 표본적으로도 주님이 징계하실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서 알지만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죽임을 당한 사건은 저들이 헌금을 안한죄 때문이 아니었죠.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요. 저들의 죄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헌금을 드렸다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에 성신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강요된 헌, 헌금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안, 안 드렸다고 해서 징벌을 하고 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우선 약속한 대로의 것이 아닌 정식하지 않은 헌금을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헌금을 한거죠.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하고 지혜롭게 지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했었는데 그들은 둘다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러한 일을 주도할 때 아내도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가정의 본위도 다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부피한 일에 통일성을 보이고 나갔습니다.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된 그 가정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 순종하면서 그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탐욕이 들어가서 서로 그것을 눈감아 준거죠. 부부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신정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울의 공격을 피해 다니면서도 가난의 그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나발에게 마땅히 도울 것을 요청했지만 완고한 그가 이를 무시하여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됐을 때 나발의 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나서서 그 위기를 넘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아 2절로 3절과 32절로 35절 말씀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족속이었더라. 32절 35절 아,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흘린 것과 피흘릴 것과 신이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이면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터이잖아요. 근데 가짜 왕은 설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했는데 이제 어려운 지경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네 재물을 불리고 있었는데 그 요청물에 눈을 감아.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입어서 그 나라 안에서 안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그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내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지혜롭게 그, 그 나발 몰래 갖고 와가지고 그 일을 막았습니다. 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느 한쪽도 그런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묵인하고 동조한 일을 했어요. 부부가 합세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다 던져버리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희생의 의의를 행사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명성을 얻기 위해 뻔뻔스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 주는 명성을 위해서, 그,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명성을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한 거죠. 분명 저들이 헌금을 작정했을 때 그런 불정직한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이 애초에 주 앞에 작정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판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마찬가지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이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것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실 마음으로 정한 것이라도 이제 그것 주님 앞에 소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도 같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만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이 서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전도서 5장 4절로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시게 하랴. 이런 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서원하 차라리 소원을 하지 말지 재물의 유익은 그 재물의 그 탐욕은 그냥 갖고 있으면서 차라리 나는 소원 안해 그러고 심판 안 받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게 얼마나 그건 도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삶이에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건 여러 길 중에서 내가 이것을 취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늘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잘그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우로 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좌로 갈 뜻이 있으면 좌로 돌리시는 것이에요. 좌로 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좌로 갈 길이 열려도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로 가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저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 뒤에 <웃음> 그 여고냐가 그 세상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아,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언을 부탁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랬습니까 자기네 마음은 애우를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예언 받았잖아요? 그렇고, 같제 길로 가버려요. 절대로, 그, 안 따라갑니다. <웃음> 그런 것지. 그러니까, 아, 그, 교묘하게, 차라리 서운 안 하고 심판 안 받겠다. 이것은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더 재물에 더 마음이 가있는. 이게 우리는, 늘 마, 말씀드리지만 주의 백성이라 하면 자유케 되야 돼 물질의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육신으로부터 자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자유한 자로서 행보를 해. 그냥 이 돈이 나를 어떻게 그 나를 살릴 것처럼 이 돈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런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절대 손을 펼 수가 없어. 진짜. 정정성을 담아서 위로부터 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 흉내내는 삶은 하겠죠. 그리고 아주 주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삶이 사실은 아나니아고 사피라와 같은 삶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사실은 똑같이 죽은 자로서의 삶. 진짜 자유게 됐나?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참, 이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닥친 현실이 있어서, 그냥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이렇게 쓰고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의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사실, 주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라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말이죠. 주님께 간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아, 그런 것은 외면하고, 뭐, 거룩한 흉내를 내는 거는 다 죽을, 다 죽을 일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이 사람, 이 부분은, 막상 처음에는 그 외형적으로나마 예루살렘 교회의 이론으로 그 거룩한 역사의 진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유의 삶을 살, 살아보려고 했어요. 외형으로라도. 근데 막상 그걸 팔고 보니까 물질에 탐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헌금의 부정직이, 그런 것에 이제 그들의 헌금의 부정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진실로 저들의 이런 위선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큰가 그리고 주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들 부부가 가졌던 물질에 대한 탐심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건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골롯에서 해서 그 탐심에 대해 땅에 있는 지체라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의 마음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그 음란과 부적,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게 다 같이 붙어 다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다 같이 붙어 다닌다. 사실 이런 탐심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한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우리 생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못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물질의 위력에 대해 떨쳐버리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탐욕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세상 물질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물질의 미련을 갖지 않는 니다 신뢰하지 않는 니다 돈이 뭐를 나를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세상 물질을 신뢰한다면 그건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시편 119편 113절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라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래서 저들은 판것 중에 일부를 감추고 전체인 것이냐 속이고 헌금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예, 아예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는 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들이면서 전체의 것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아상을 감추고서 가장 거룩한 것을 포장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신의, 자신들의 자신 허용을 위하여 천국의 일을 빙자한 가장 악랄한 위선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수식어가 더 생각이 안 나서 이 정도로 표현했는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죽이실 정도의 죄악이면 이게 엄청난 죄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1억에 팔았는데 9천만원은 헌금하고 1 천만원만 내가 아, 따로 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아니에 그러니까 처음에 서원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을 하면 안 돼. 요 속임을, 그건 주님을 속이는게 되는거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런 거묘한 것을 사단이 아주 힘있게 사용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에 종속되어 사용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는 저들의 부패한 습성 위에 역사하사 당신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저들의 불위에 직접적인 음. 주, 주님께서 그 저들의 불위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욕기를 지금 봤잖아요. 천상에서 있었던 일 사단이 와가지고 고소자로 와서 욕의 신앙을 그 가지고 흔들 때 주님께서 허용을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크신 그 아, 경륜,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이지만 주님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사단은 제 속성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제 속성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쓰신다. 이 교회 속에 가라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속에 <웃음> 전체로 다 들어가지 않는 가라지들. 그런 자들을 써가지고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 죄송한 마음에 잠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이 가라지들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에서도 그런 일들을 볼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니에미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야, 뭐 게셈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영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웃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참여를 못하면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을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헌 이게 근본적으로 마음이 그 물질에 가있기 때문에 그런 것 헌신하는 게 싫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대적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제 속성대로 일을 하는데 그 속성의 발의는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있는 자들을 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득하다는 한이 말을 한 베드로 사도도 이전에 주께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리 마옵소서 음 했다가 주께로부터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지를 성신의 게시로 베드로는 깨닫고서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에 대해서 이 단어를 단호하게 쓰는 거예요. 물론 그 거만하게 오만하게 쓰진 않죠. 자신도 이전에 그 소리를 들은 입장에서 얼마나 애틋한 심정으로 말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들 부부가 성신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토에게 연합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성신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생생하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여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주의 백성 됨 됨을 확인하고 인치고 확정하는 겁니다. 성신의 사역은 인치는 거잖아요. 인치고 확, 그,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그 보이는 말씀에 성신이 영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인치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의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침받는 삶으로, 이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 그 과정, 과정이 그렇게 살아가져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택한 백성됨에 사실을 확증하고 증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런 삶 중에 하나인 헌상에 있어서,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그, 뭐, 예배도 드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혼상인데 혼상에 있어서 성신님의 인도를 끝까지 안받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부정한 일에 휘둘릴 때는 그 사람의 내적인 탐욕, 성신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함 사단의 역사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어디 멀리가 있고 내가 그냥 육신대로만 움직이는 게아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성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상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의지는 말살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써서 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신후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아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상을 포기한다고 내가 기계적으로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소극적으로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게아니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수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하나니아사비라고 다시 말해서 그 거대한 구속사의 새로운 획시기적인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도를 따라가는 기초가 되는 일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지만 성신님의 인도는 전체 보편의 교회원으로서의 인도가 있고 역사의 진행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로서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 게 있고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게 내가 책임져 나가는 측면에서의 성신님의 인도가 있는 거잖아요. 구분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연의 일과 연관되어 인도를 받아 역사적인 행보와 연결된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사명을 내가 존재에 있어서나 속성으로 다 주님의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위의 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주님께 속한, 이제 속한 자로서의 그리토의 품성을 발휘하고, 그리토 나라의 그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은사와 그 기본적인 일이 있고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교회 속에서 내가 지교회 속에서 누려가야 될것 있는 거죠. 그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행보에 가담한 자로서의 헌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지금 이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이 시기가 구속 역사 안에서 얼마나 좀 의미가 있고 깊득 깊은 시기였던가. 그거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한 거죠. 봉봉하게 네? 생각한 거죠. 내가 적어도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집, 집, 집을 내가 내놓고 파는데, 조금 이거 좀, 이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따로 떼 놓는다고 뭐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게 이제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됐기 때문에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그냥 서로, 부부간에 그런 것이 공유되고 공감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속이 발휘되니까 그게 그냥 자기도 그런데 애낀 거죠. <웃음> 저들은 성신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신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성신님의 인도를 안 받고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신을 속이는 일을 해다 어쩌면 저들의 헌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들의 헌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나타나 있고 사람 앞에서 되는 일이라 성신님을 속일 수 있는 짓이 보이겠지만 결코 교회를 주권적으로 지배하시고 감찰하시는 성신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위선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이는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위선을 가장하고 속이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로 6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외형상 그럴듯한 헌상에 대해 교회의 대표자격인 베드로 사도는 얼마든지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저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역을 한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오만하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는 전혀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이런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만하게 이런 일을 하죠. 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람, 신령한 자들이 순교를, 화형을 당한, 폴리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위그노들 위그너들의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 이그 굳이 외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이이 이 거짓된 위선된 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을 때 거기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웃음>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역자들. 무섭습니다, 이사 겉으로는 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사단, 사단에게 매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죽, 죽게 만들고, 신령한 사람. 들 항상 그래 율법주의자들 가짜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 자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지 이렇게 그 정도면 잘 하는데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사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진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웃음> 이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의 그릇으로 쓰이기를 바랬습니다 사피라에게는 회개의 기회까지 주었었습니다. 왜 속였느냐, 이제 아나니아에게는 왜 속였느냐고 말했을 때 바로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물어보잖아요, 한번.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똑같이 속여요, 이 사람. 그 남편과 동일한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차로 아나니, 아나니에게 임했던 심판을 보고서 사피라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될걸 알고서 그런 선언을 단호하게 내렸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상과 같은 태도는 오늘날 무조건 혼상을 많이 하면 건법 중문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냥 세력을 유지해 가지고 뭐 행사를 나타내는 걸로 그. 자기의 자기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우, 일깨우는 겁니다. 그 돈의 출처나 배경 등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헌상만 많이 하면 직분도 쉽게 주고 그런 사람들의 발언권을 크게 생각하고 우선권을 주는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태도, 이런 태도가. 실로 베드로는 새로운 구속사의 전개 가운데 되어진 그들의 죄악의 참상을 근원에서 어, 비추어 근원에, 에, 근원을 파헤쳐 가지고 낱낱이 지적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께서 하게 하신 말들을 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재창조의 역사 중에 이런 부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일이 있었던 요 오고 오는 교회에 아주 이런 일이 부지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없었다면 그런, 이런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상자를 차지했을 거예요. 이 주님께서 딱 미리 보여주실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의 그러한 능력의 선언의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유군무원이었고 오직 성신님의 직접적인 심판만이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적인 형벌로서의 심판도 있고 직접적인 형벌로서의 심판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들의발 앞에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차례로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한 가정의 부부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맹렬하게 탐해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심판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일의 열매로서 교회의 본질을 갖추어가는 때 그것을 위반한 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 일은 온 교회와 듣는 이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심판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 아마 오늘날에도 현장에서 주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혹한 심판 을 내리실 것이라는 표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시대적인 중요성과 그 일과 관련하여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들의 죄목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반복되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들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그 형태를 취하여 적대적인 세력들 앞에 획시적인 기 활동을 해나가는 때에 그 정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지럽힌 커다란 죄악이 우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늘에 오르셔서 보내신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던 주님의 말씀계시와행동계시가 만대의 큰 교리를 형성하는 때에 부패한 요인을 넣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죄악이 워낙 무거운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된 사조인 유대교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일에 잘못됨을 지적하고 바른 교회의 교리를 세워나가는 데 허용으로 어두워져 자신의 위선만 내세운 죄는 정말 큰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신회방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징벌은 단순하게 헌금 잘못한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내용들을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거를 그걸, 그걸 바꿔버리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은 정말 큰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그냥 철모르게 막그 자기를 내세우고, 그 뭐, 그러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를 봐주시니까 여태까지 온 거죠. 우리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눈앞에 보고도 배반했으면 우리도 죽을 존재죠, 사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심판이 이제 없을 거니까 마음대로 서원 안하고 헌금 안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달리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안다고 하고서 심판이 무서워서 서원은 안하고 헌신도 안하고 이게 더 악해요. 차라리 구원을 모른다고 하지. 그러고 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다 못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 날 믿음 주세요. 진짜 온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근데 구원을 안다고 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는 다치면서 또 그런다. 이건 진짜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위선과 속임수 가득한 헌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획시적인 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아상을 버리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만을 취하려고 한 그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몇 가지 각도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은 맞지만 이 사건은 헌상의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헌상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징벌이 내려졌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에 있어서 그 교리적인 정리를 해나가는 시기에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성신을 속이고 위선을 가장하여 그 앞에서 개인의 영예만을 취하려고 한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취한 교회 대표자로서 베드로의 그 겸손하지만 단호한 권징의 태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일로 교회는 두려움과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됐어요. 두려움과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가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 심판된 그런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임한 거죠.